관성은 물체가 힘을 받지 않을 때 처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지 관성 두 번째는 운동 관성이거든요 이거를 버스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잔인한 었분이네 네. 처음에 멈춰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고 사람은 이렇게 서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음 얘를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얘는 이렇게 되고 손잡이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몸도 이렇게 돼있고 다리만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운동상, 운동관성이 상 운동 있어요 운동관성은 운동하고 있는 어떤 물체가 그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건데 가고 있으면 원래 앞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갑자기 멈춰요 그러면 얘는 뒤로 가고 얘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고 몸도 앞, 앞에 있고 다리만 멈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공포니까 이게 연결 됩니다 요 안에 이제 쇠붓을 있고 기털이 있습니다 제구슬 근데 여기는 공기고요 여기는 진공입니다 공기 있을 때는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고 깃털이 나중에 떨어집니다 근데 진공 상태에서는 같이 떨어집니다 이 이유는 일단 공기에서는 중력도 받고요그 다음에 공기가 저항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면서 공기가 각각 자기 자리를 빼앗, 빼앗아가니까 깃털이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다시 가지려고 얘네를 밀어내는 힘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깃털이 쇠구시보다 더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기저항을 받아도 얘네는 어, 깃털은 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벼우니까 근데 진공상태에서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단지 중력만 받는데 여기서 중력가속도를 가속, 받게 되는데 중력가속도는 9.8에서 둘다 다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이 내려옵니다.